도착을 했는데 아직 문이 안 열렸어요. 저기 뒤에 조이 보이는 쪽인데 조금 일찍 도착한 것 같아요. 대표님이 9시에 문을 연다고 했는데 제가 조금 일찍 도착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전날 와서 여기 근처에서 숙박을 해서 조금 일찍 온것 같아요. 지금 한 9시가 안됐어요. 한 8시 45분, 50분? 이 정도 된것 같아요. 일단 대표님 오시면은 들어가서 대회 준비나 이런 것들 좀 진행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장비만 들고 왔고, 비비탄, 가스 이런 것들을 다른 분, 지인분이 오늘 차로 오시는데, 그 편에 다 와서 제가 지금 장비가 총만 있는 거라서 들어가서 일단 호흡도 잡아야 되고, 뭐 이것저것 좀 세팅을 해야 될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 처음 서울 쪽이죠. LCS 시티클럽에서 이렇게 대회를 참가하게 돼서 아무튼 재밌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회 시작하러 한번 가볼게요 오늘 대회 대회 매치 스테이지 미리 만들어 두신 거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스테이지 두 번째 스테이지 이런 식으로 어. 어... LCS 슈팅장에 오늘 매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슈팅을 하러 왔고 지금 이제 스테이지를 미리 준비를 해 두셨어요 아무튼 오늘... 어, 그 에어소프트 유저들도 유저들이지만 뭐 일반 분들을 참가를 많이 동려를 해서 할수 있는 스테이지와 이런 슈팅 스포츠, 취미 생활이죠 이런 것들을 요 성남 LCS에서 많이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지금은 이제 첫 번째 매치고 한데 앞으로 이런 매치들이 많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담없이 좀 참가를 할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사장님의 말씀도 있었고 조금 이런 것들이 대중화 돼서 많은 분들이 재밌는 취미 생활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무튼 아직 참가자분들이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저는 부산에서 오다 보니까 전날 올라와서 하루 잠을 잤는데 아무튼 어, 재밌는 매치를 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참가자 입장이니까 한 3등 안에만 들어서 뭐라도 하나 손에 쥐어 갔으면 하네요 진행해 볼게요 매치를 같이 참석하고 같이 좀더 튀어나와서 좀더 이제 큰대회를열수 있게끔 하는게 네, 저희 목표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같이 아마 저랑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더 열심히 하고 해서 좀더큰 대회를 열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노래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타겟은 i d p 공식 타겟으로 했는데 3분의1 약간 축소된 버전이에요 네, 그래서 이 타겟을 공식으로 사용하고 있고 저기 보면 헤드가 있고 밑에 바디 쪽에 있어요 헤드 쪽에 알파존은 이제 찰리로 규정합니다. 왜냐면은 하 저희가 여기 제한 타깃이 없어요. 무조건 바디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를 쏘는데 내가 로 땅땅 해가지고 바디 하나 먹고 헤드 하나 넣었다. 더블아파라고 의시면 안돼요. 예, 무조건 바디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헤드는 찰리로 이제 규정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탄수 제한은 없습니다. 매거진에 철수 만큼 다 채우세요. 그리고 리로링도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 180도 룰하고 그 핑거 세프티가 있기는 한데 어 그렇게 심각하게 잡지는 않을 거예요 진짜 내가 총에서 이렇게 돌리지 않는 이상에 <웃음> 내가 여기서 발톱이 좀 넘어갔다고 해서 뭐 지켜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경고는 무조건 하실 건데 그렇게 너무 심하게만 안 하시면 은 저희가 그렇게 잡지는 않을 거고 핑거 세프티도 오발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은 지큐를 매기지 않을 겁니다. 네,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 좀 자유롭게 좀 재미있게 편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순서를 정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매치가 네. 스이 If you f i n i n o t d o n 모트 같은 데. 그로 If you c a n see o r n o s y o u 12초 똑같이 나왔어. c a 개판인 것 같아. So, I'm r 이 기름칠을 해. 펜션도초콜리어해마다운홀스톱 한번 동단 한번 보세요. 얼로 그냥 쓰시로 네. 멋이팅지 멋지. 지멋 되겠어요? 네 그러면 로 멋지. 멋지. 멋지. 멋지. 멋지. 멋지. 멋지. y 지 멋지. 멋지. 멋지. 멋지. 멋지. 멋지. 멋지. 最の恐れをお待 등을 끊었다고 하면은 일단은 스테이지를 시작하기 전에 앞쪽 바깥에서 여기 부분에 휠 터치를 하시면 됩니다. 힐 터치를 하시면 되고 스티오브랜 시리얼 면은열의 박스 안에 들어오셔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먼저 공격하시면 돼요. 즐겁게. 스타깃은1 7두개 페이퍼 하나. 이두 번째 보면 페이퍼가 4톤 하나 더 있고요. 들었던 게 페이퍼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도 페이퍼나, 페이퍼나, 수티나, 마지막 스타플레이터가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만일에 공략하실 때, 이쪽에서 마지막 공략하실 때이스타플레이터하고저 들었던 뒤에는 페이퍼하고 약간 살짝 스틱이 있어요. 붙여져 있는데 알파조로 가리지 않습니다. 만일에 내가 저 탑에서 하시다가 스타플레이터를 맞췄다 하시더라도 그냥 다음 살짝 쏘시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쏘시면 돼요. 아시다 이해하셨죠? 네, 네, 네. 자 이번 스테이지 순서가 네바이시조클리 Emphal 스 t o p time. 13.54. 자, 레니스테리어. 응. If you finish y o l Bye.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 스타트는 여기에서 포어 터치를 포어 터치를 하시면 되고요시선널딱 올리시면 자유롭게 등록하시면 돼요 왼쪽에 스틸 하나 페이퍼 하나 스틸 하나 페이퍼 하나 슬라크 스타필트는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페이퍼 하나 포퍼 두개 페이퍼 하나 스틸 하나 페이퍼 스틸 페이퍼 스틸 스틸 페이퍼, 스틸 페이퍼, 스틸 페이퍼! <웃음> 총 29발! <웃음> 예. 미드샷 안 나오게 잘, 각도 잘 보셔야 돼요. 미드샷 페이퍼까지요. 그 다음에 클리어 <웃음> 자, 슈터, 네. 트라이 소리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웃음> 자, 해서. 이쁜 피렌체 온넛1요6사8메이크9 189 1시9 1 강원도의 아들 강원도의 9 189 189 189 189 189 189 189 189 1 8뭐 부산까지 넣으셨는데 뭐. <웃음> 야, 지금 뻔1 8서줄8 9 189 189 189 189 189 189 1 8 30초 슈읍이다트 이슈트. 이슈트. 이슈트. 이슈트. 이슈트. 이지트 이슈트. 이슈트. 말슈트 이슈트. 이슈트. 이슈트. 이슈니다자 이슈트. 이슈 이슈트. 이 이슈트. 이슈트. 이슈트. 이 자하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웃음> <웃음> <웃음> 잘게요 정말 따오. 오! 하켄. 파 하켄, 자, 마지막 갈게. 아 덜다 봐라고. 17초만 말아 볼게요. 그럼 또 50만 하면 되나요? 네. 네. <웃음> <웃음> 그냥 거니 거니 응. 자, 스탠바 이두게해주셔 이렇게 딱아 이렇게 해주셔 페이퍼만 마시는 거예요 딱딱 근데 여기 스타플레이트가 뒤에 흰색이라 잘안 보일 것 같아서 이거 잘 보이던 가, 해놓은 건데 이거 스타게 해서 오해가 쓰지 마세요 예, <웃음> 네, 쳐버리니까치워질까요 아닐까 치워도될것 같은데 씌도돼까 치워도 네. 예, 네. 안 보일 텐데 <웃음> 잘 보이는데? 가같이 안보면되지 안보여요 똑같아요 <웃음> 그래서 페이퍼중에 쑤시고 내가 이거 리로딩은 없었나? 리로딩 안셨던거 같은데? 예, 네, 요거 리로딩 없었던거 같아요 예, 네, 리로딩 없었죠? 예. 네. 네. 리로딩 없이 바로 오른쪽으로 오셔서 스틸만 다 처리하시고 마지막 스탑플레이트만 딱 쑤시면 됩니다 자, 이해하셨죠? 네옥스로는 네. 간단하게 한 2분만 할게요 어차피 핸글이다 아. 아. 기타 요래래. 스탠바이. 이거이거두 개만 빼 버려져. 이거를 두개 대라고 누가 했어. 음. 아니야, 그냥 볼트 짧은 걸로. 하나만 하면 돼요, 응. 이거 두개 자. 스탠바이. 자, 시작합니다. 일 많이 만들지? 소지마음대다니까좀내 <웃음> <웃음> 마음대로 All okay. right. 아봉 오, 하나나 모르겠어. 9라어 해야 되는 미디어 키가 다포함해고 100만 정도 들었는데. 순서는 상관없나요? 순서가 있습니다. 정해진 순서가 있어요. 아니 아니요 이게 타켓을 아, 맞추는 순서. 아 타켓을 쏘는 순서 없어요. 네. 타켓 순서는 없... 없고, 타켓 순서 없고, 박스 순서만 있어그 다음에 네. 다시 3번으로 와서 또 타켓을 다 쏘시고 4번으로 와서 모든 타겟 다 쏘시고 마지막에 저스탑플레딱 쏘시면 끝나는 거예요. 어. 리로딩은 1, 2, 어. 3, 4. 리로딩은 음모 리로딩 이제 타겟 매거진 다세 개씩 갖고 계시나요 지금? 네. 예, 네, 의무 리로딩은두번 있습니다. 근데 아무 때나 하셔도 되는데 이동 중에만 하셔야 돼요. 네, <웃음> 이동 중에만 하셔야 돼요. 아니, 그 이동 중에 아니고 빡세서 하셔도 되긴 하는데 이동 중을 안하에 네, 하셔야 돼요. 왜? 그또 지금 있으니까. 만약에 근데 제가 타이틀 떨어져 가지고 맥아더를 돌리신다, 그럼 그건 상관없습니다. 의무 리로딩은두번 해야 되는데 그거는 무조건 이동 간에만 아셨죠? 네. 자. 순서는 최주환님이 1 번, 김준현이2 번, 김광민이 3 번. 메그레. 이름을 찍다메자 응. 스텝 바 네, <웃음> 괜요분 <웃음> Yeah. yeah. Yeah. Uh. I'm <laughs> sorry. <laughs> 307점을 얻으신 김준호 슈터님 오그 다음에 337점을 획득하신 강석주 슈터님 오그 다음에 초록점수 345점을 획득하신 차성진 슈터님 오아 역시 아재는 죽지 않았어 375점을 획득하신 우리 김세호 슈터님 <웃음> 그 다음에 377점을 획득하신 누구 누구 누구 누구 우리 지 대표님. 그 다음에 2위에 393점을 획득하신 아 죄송합니다. 뭐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웃음> 저 지창근 대표님께서는 약간 목적으로 올변에 저기 하셔서. 어 상은 반납 하신다고 그러셔. 어 그래요. 페북 끝. 페북 끝. 3위를 3위 수상하겠습니다. 3위는 아까 전에 제가 미리 좀 김빠지에 발표했는데 375점을 획득하신 김세영 부장님. <웃음> <웃음>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2위가 되겠습니다. 2위는 총점수 353점을 획득하신고요 유학수수터님! 오! 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물 준비가 있겠습니다 예 네. 네, 저희 클럽에서 준비한 작품과 공기식 코리아에서 지원해 주신 네 번호 공간이 딱 잡히면 얘기해야 된다 그 제가 있는 그 검색 네, 이등 축하드립니다 <웃음> 자 1등 수상에 앞서서 네. 어 오늘 그 아쉽지만 본 실력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우리 꼴찌랑 수상으로 <웃음> 어. 네. 아차상 아차상 아, 정말 좀 너무 아차지만 그래도 아차상 총 255점을 획득하실 이런 부르면 기좋아려나 최고융! 최고융! 최고융! 최고 형요 저렇게 손을 건져갈 줄이야 차라리 건지를 아니, 꼴찌가, 오, 더, 좋은 오, 꼴찌가 오, 더, 좋은 어. 더 좋은 것 같아 오, 꼴찌가 더 좋은 것 같아 차라리 꼴찌를 들어오세요. 네가 사등해 가지고 뭐예 이거? 상도 오빠가 <웃음> 네, 이번에 게이스. 다 드릴게요. 그다음에 상품이 하나 받으실 것시기 전에 어. 옵티기 아니, 너 옵티. 아이언 사이즈로 1등 하신 <웃음> 분테 저희가 시단도해 <웃음> 네. 드릴게요. 어, 뭘 옥티 중에서도 최고 정도로 기록하신345 <웃음> 정도로 기록하신, <웃음> <345 정도를> 기록하신 <웃음> <웃음> <웃음> 우리 사감이지턴님 어. 어. 네. 아. 이거, 이거 뭔가 뭔가 이거 아. 밀어주기가 네. 냄새가 많이 야, 나는데요 이거. 아니 정수판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저는무기계다지거 자, 그다음에 대망의 1, 위만남겨놨는데요 3이 이제 발표하셨고 2, 됐고 멀어지게 될생하이는데 네. 1위 발표해드리 1위 니다1 점수 4실0요 1위 돌4실게요리실게요1님 돌리실게요. 1위 돌리실게다 1위 돌 아, 실게요 1위 돌리실요1니다리실게요 1위 김기시에서전해주신 10만원 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머리도 네. 오시고, 예, 네. 뭐, 마무리 좀, 네. 예, 제가 이제, 짧게, 한마디를 하자면, 어, 저는 5.11에서 근무한 지한1여년 정도 됐고요. 11년 차네요. 예. 네. 일단은, 뭐, 한국이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북아시아의몇개 국가를 조금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서 일을 오래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슈팅이나 여러가지 어떤 페더레이션이나 이런 쪽에 접촉할 기회도 많고 해외에서 이제 저한테 한국에도 이런 거를 해보면 어떻겠데느냐 제안을 해주셔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어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2018년도부터 어 IPSC를 한국에 도입을 이제 시키려고 예, 그때 시작을 해서 현재는 IPSC 어 뭐잘 운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설립을 한 이후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군족 출신이다 보니까 IDPA에 조금 더 관심이 개인적으로 조금 더 높아서 어, IPS c 는 설립이 됐고 거의 뭐 이제 잘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IDPA도 적극적으로 한국에 한번 도입을 해서 네, 또 이쪽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활성화될 때까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여기 계신 네, 저희 지대표 님과 저희 네, 표식님 네, 함께 도와서. 그리고 여기 이제 즐기시는, 예, 각 슈터 분들도, 예, 해외 추후에는 여러 가지 교류라든지, 해외에서의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슈팅대회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더, 예, 앞으로 많이 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획도 진행 중에 있고요. 예, 코로나도 이제 조금 풀렸으니까 앞으로 재밌는 일들 많이 할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돕도록 할수 있어요. 부정표연 요한번 가시죠. 네, 괜찮으려. 안경아 님 한번 찍어 주십니까? 네, 게 드리겠습니다. 어디 어디서까요 쪽으로 갈까요? 앵글이 나오나 봐. 예, 영상으로 계속 찍고 있었어. 어... 마지막 한번 파이팅. 괜찮? 사진 사진 됐어.